주 핸드폰 잘써 이제 응. 입학 축하 선물이야 엄마가 풀어줘야 할수 있어, 너 핸드폰 야, 이제 여폰! 딸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구나 야, 이거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그러면 안돼 게임하는 거는 아빠는 상관없는데 너 엄마한테 걸리면 거의 뭐 죽는 거야, 그냥 바로 뺏길걸? 아빠 어? 잘 터져 <웃음> 끊어 알겠어 <웃음> 좋아요 아빠 택배 온거 있어? 어. y 땡큐 <웃음>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가정통신문이 어린이집에서 왔어요 보면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의 참석이 어려우며 어,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어, 졸업식 실황을 볼수 있다 뭐 이런 한 번밖에 없는 이런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아프리카TV를 통해서 시청을 해야 된다는 이건 너무 씁쓸하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은 씁쓸하긴 하고 또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라 그러지 평생 한번 있을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슴 한구석이 아픕니다 그나저나 저도 오랜만에 돈좀 써봤어요 썼어돈 쓰는 게참 눈치 보여 이거 하나 사는데도 아 이거 되게, 되게 있어보인다 이거죠? 요게 3만.. 제가 3만4천원 주고 샀는데 이거 샀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어 여보세요? 여기가 지금 우장산역인데 내 친구가 또 오픈하는데 또 응원 와야지 또 그냥 전화상으로 잘해 이건 좀 성의 없어라 이거 우린 알잖아요. 우리 또 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 말은 100번, 100번 천번 다 잘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이제 응원이 필요해요. 기도 좀 줘야 되고, 여기 있다. <웃음> 친구 응원하러 왔다가 청소하고 가게 생겼습니다. 안에 다 세팅됐네? 그래도? 지금 다 됐어 그렇지? 기존에 있던 거 전파면 그 들어오는데 다 청소했어 <웃음> 그래 경력이라는 건 무시 못해 지난번에 했던 술집하고 뭐 이거랑은 아예 뭐 다르다 해도 어쨌든 경험 노하우가 장사할 때는 반 이상 차지한다고 들 고생이야 죽었다 이제 <웃음> 이제 시작이다 씨. 그래도 나는 잘될거 같아 네? 뭐 하냐? 달래는 숙제 먹었다 아. <웃음> 왜? 야왜 니가 공부하냐? 쟤가 공부하지? 내가 다시 학교 가는거 나도 영어 잘했어 그렇게 영어를 잘 쓰면서 어? 나는 영어 진짜 잘했어 에한 번을 안 봐주냐 애를? 원래 영어는 혼자 하는 거야 어. 오늘 누가 이렇게 옆에 붙은 거 한다고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야. 영어라는 건시끄러 커피나 아이스? 어뭐 먹을 거 없나? 밥 먹었잖아 연 내가 하고 있는 거 같아. 내가 스트레스만 받아. 스트레스 받아서. 가하면은씨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너에게 안겨 주는 거 같다. 존재만으로 스트레스야. <웃음> 나의 존재만으로도 영광이지 막그 존재만으로 스트레스라니. 내가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있는 거고. 오빠 그 집에서 목소리만 들렸으면 좋겠어. 왜? 목 페이스 귀찮으니까. 없으면 허전하잖아 또. 이거 그만 먹어라. 아밥안 먹었어. 틀려. 밥을 안 먹기를 라면 먹었잖아. 응. 에이씨. 왜? 어, 나 찍을 때마다 왜 짜증나게? 해? 아니 내가 언제? 그래서 일부러 나 악플 받고 죽으라고 악플 때문에 자살한 거 몰라?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란다. 어? 너 보험비 얼마 나오냐 보험료? 나안 나와. 지마 공부 안 하냐 너? 청소하고 있지. 제일 청소하는 줄 알아. 왜? 바지 옷좀 샀어. 너왜 청소하는 거야? 몰라. 몰라? 옷좀샀다니 응. <웃음> 아니. 방에 들어와서 청소하는 거지. 설마 옷좀 쌌겠냐 니가? 어? 그지? 그리고 어 쌌으면 어때? 좋아? 어? 쌀 수도 있어. 와 아빠도 쌌어 홍재가 이제 가게를 오픈을 했어 갔다 왔거든 뭐 걔도 한 번쯤 다 알잖아 그 홍대에서 술 장사도 했었고 그렇지 또 오픈을 했더라고 또잘 지내다가 가게를 오픈을 했어 피자집인데 괜찮더라고 저 나름 많이 알아본 거 같아 딱 보니까 잘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너는 이제 뭐가 또 어떤 것 같아 그런 피자 가게 이런 것도 어떨 것 같고 배달 전문점도 있고 아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야 그냥 잘 될까? 오빠 빼고 다잘돼 장사하지 마 그러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얘기도 뭘 어떨 거 같냐며 장사하겠다는 얘기지 좀 장난하냐? 이 남은 남은 저기 그나마 우리에게 남은 세간 사리들이지. 뭐? 차차 하나, 차 하나, 응? 차 하나. 응? 하나. <웃음> 그까지 없애고 싶냐? 우리한테 남은 누구야? 차랑. 차랑 저기 저기 비싼 가전제품들 몇 개랑. 음 제일 비싼 건 내가 있잖아. 팔아요. <웃음>